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세번째 강좌인 컴퓨팅사고와 문제해결 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요 어,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어,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자 이것을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알아볼 거고요. 일반적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 자이네 가지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자 우리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자, 창의력 향상 퀴즈로 어,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물음표 되어있는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과연 무엇일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 2 계산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거고 5, 4를 계산하면 23, 47, 79 어떻게 하면 7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23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47이 나오는지 자, 이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세번째 것, 네번째 것쭉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기에는 숨어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찾아보고 패턴을 통해서 맨 밑에 이 숫자에는 어떤 값이 나올까? 자 패턴을 찾아서 맨 밑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풀이 과정과 맨 밑에 정답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보시면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은 자 우리 그 게시판이나 제가 다음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가지 구성요소 앞에서 소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턴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업가들이죠. 자 왼쪽엔 누구? 왼쪽엔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자, 오른쪽은 누구예요? 자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죠. 우리 아이폰 휴대폰 만든 사람. 자이 사람은 누군가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 사람은 네. 페이스북 창시장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마크 주커버그 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세계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자 현재 이분 생존해 계시고요. 생존해 계시고 자 여기 있는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죠. 자이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공통점이 있다면 라 물론 IT 사업자 그렇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직접 경험을 해봤다는 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접해서 직접 경험했던 거. 그래서 뭐 게임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봤다든지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사업가들이 굉장히 큰 어떤 기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건 매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처음 시작한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여동생과 할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현재는 전세계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인구한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웃음> 자왼쪽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거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딩을 배워야 됩니다. 왜?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으로 우리는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자 이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한면 생각해보고 참여를 해보란 뜻입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도요. 아,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약 90%가 해당이 된대요. 벤츠 회사의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라 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 중심 사회로 어, 이미 들어섰고요. 많은 분야에서 어, 이제는 서비스 받는 사람뿐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우리 섹션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자, 첫 번째 섹션이고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1947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이름이 뭐다? 기억나시나요? 응.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응. 자 애니악이 등장한 이래 현재 우리는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인간에 비해 매우 단순한 작업만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일만 정확하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시키는 일은 하는데 잘하죠.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 뭐예요? 네.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죠. 엄청나게 빨리 하고요. 한번 기억한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많은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와 계산기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가 일반 계산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는 것 일반 계산기, 칼큐레이터예요 칼큐레이터는 사칭 연산, 잘하죠. 공학 계산 용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산기와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매출을 올린 금액은 얼마일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 주인이에요. 식당 사장님인데, 오늘 하루 동안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자, 그것을 수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요즘은 포스라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루 판매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우리가 바로 전산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것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한 달치, 뭐 1년치 전체 통계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슈퍼 컴퓨터입니다. 자 서밋이라고 해서 IBM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른 자, 슈퍼 컴퓨터입니다. 자 CPU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했는데요. 자이 슈퍼 컴퓨터에는 중앙처리 장치가 몇개 들어가 있어요? 2 4 1만4 5 9 2개 CPU가 들어가 있다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에는 CPU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한개 들어가 있어요. 한 개의 CPU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CPU가 몇 개라고요? 네, 엄청난 양이지. 거기다 메모리까지 2736 테라바이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외장 하드의 저장 공간이 4테라바이트짜리에요 그런데 여기는 저장 공간이 얼마라고요 2,736테라바이트.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뭐 기상청에서 뭐 날씨를 예상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로 좀 쓰고 있는. 자 그러한 슈퍼 컴퓨터입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명령어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명령어의 모임.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라 것은 뭐예요? 컴퓨터의 기능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라 얘기죠 자, 일반 계산기와 컴퓨터를 요 일반 인형과 블록을로 만든 인형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인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 외에 다른 모습으로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형 중에 변신이 가능한 로봇도 있지만 변신이라는 것도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결정돼, 결정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블록으로 만든 인형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집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이처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은 블록으로 만든 인형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컴퓨터로 노래도 듣고요.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볼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도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원하는 게임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봇청소기를 만들 때, 로봇청소기는, 로봇청소기는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자, 스스로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장애물을,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이동할 경로를 찾는 방법을 프로그래밍에서 아, 로봇청소기에 내장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청소기는 경로를 찾는 전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컴퓨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들을 동작들을 하나하나 모은 이러한 것을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로봇청소기가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방의 크기를 계산하는 동작 장애물의 위치를 찾는 동작 이런 정보로 지나가야 하는 길을 찾는 동작 등이 모두 다 로봇청소기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로봇 청소기에 내장을 시킨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깝게 볼수 있는 어떤 최첨단 기기가 로봇 청소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봇 청소기는 본인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다. 자, 이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섹션 두 번째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이해. 자,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컴퓨테이셔널 씽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컴퓨팅 사고는 자, 줄여서 우리는 CT라고 합니다. 제가 몇년 전까지 이 과목을 강의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용어가 정립이 안 돼서 뭐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적 사고 등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용어가 통합이 됐어요. c o m p u t a t i o Thinking CT의 약자고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작업을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풀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방식을 컴퓨팅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키디피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일체의 사고 과정을 위키디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자, 이걸로 지금 정의를 하겠다고 라 나와있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러한 생각 방식. 그러나 컴퓨터를 베이스로 이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이 왼쪽에 있는 여성의 사진이 컴퓨팅적 사고라는 컴퓨팅 사고라는 자, 처음 언급한 지넷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는 1980년도에 미국 어, 시모어 시모어 페퍼트라고 하는 시모 페퍼트로 가는 교수님이 1980년도에 처음으로 자, 이 용어를 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지넷 윙 자, 이분은 2006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화, 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컴퓨터 학과 학과장으로 계십니다. 컴퓨터 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 Communications of the ACM이라는 학술지에 자,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에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자, 그 논문의 앞에 나와 있는 이 화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넷 윙 박사가 기고한 논문 Com, 자, Communications of the ACM 논문 학술지 이름이고요 자, 2006년도 마치 3월 달에 개시한 어,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이름이 뭐예요? 컴퓨테이셔널 thinking, 컴퓨팅 사고 라고 제목으로 어,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이 제가 박스 그려놓은 거 있죠?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다.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분석 역량 항목에 컴퓨팅 사, 컴퓨팅적 사고를 추가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자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을 끌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자 컴퓨팅적 사고는 추상화와 분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의 목차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요소들 네가지 있었죠 추상화 분해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 그래서 지금 이 지넷윙 박사가 쓴 논문에 자이 부분이 바로 추상화와 분해된 어떤 핵심 역할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 논문에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복제, 피해 억제, 오류 수정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에 관한 사고다. 단순히 창의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는 복제, 피해 억제, 오류 수정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에 관한 사고다. 그래서 모든 분야, 어렸을 때부터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1980년도에 시모아 페퍼트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음, 컴퓨팅 사고는 지넷윙 박사에 의해서 대중화되고 어, 그리고 필요성에 많이 음, 노출시켜 준그런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it 전공이 아닌데 이번 과목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지금 이것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다음 주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코딩 자코딩코딩이란 얘기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번 학기 동안 이 코딩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컴퓨터는 어떤 베이스에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상화와 분해와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IT를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 Java, C#, 다양한 어, 컴퓨팅 언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 내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어, 뭐 알파고처럼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내고도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에 어, 빅데이터라는 어떤 학문을, 학문을 통해서 자, 이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기,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 원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떤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가는 게이 과목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데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문의 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웃음> 자, 컴퓨팅 사고의 사례 자,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두 개인, 메뉴가 두 개인 자, 냉면집이 있습니다. 냉면집인데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양한 메뉴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게 두 개의 메뉴를 가지고 메뉴가 두 개인 식당과 메뉴가 열 개인 식당을 비교해보면 메뉴가 간단할수록 음식 회전율이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는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10진수로 입력을 받아서 10진수로 사측 연산을 하고 그 결과도 10진수로 출력하는 회로를 구현하는 것보다 이진수를 입력받아서 이진수로 사측 연산을 하고 그 결과만 10진수로 보여주는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아 그래서 더 빠르네 10가지의 메뉴보다 2가지의 메뉴로 식당 운영을 했을 때 음식의 회전률이 그만큼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에 어떤 사료를 적용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군내식당의줄 서기. 자 입출력 채널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의 가, 자,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군내식당에서 한식과 분식을 팔고 있습니다. 한식은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담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분식은요. 라면을 끓이거나 만두를 튀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운 것은 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한식을 기다리는 줄과 분식을 기다리는 줄을 분리하게 되면 분식 때문에 한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입출력 장치들을 느린 채널과 빠른 채널로 분리해서 사용하면 전체 입출력의 효율이 올라간다. 자, 이 줄을 한 줄로 세워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한식과 분식을 따로따로 따로 나눠서 줄을 서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한식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진 음식을 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빨리 빨리 해결이 되겠죠. 분식은 음식을 물을 데피고 끓여서 익혀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가정의 시간이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한식의 사람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시간은 빨리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주스 공장의 박스입니다 자 사과 주스 공장에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모터를 돌려서 사과를 잘게 부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대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이런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자이 사과 박스를 자이 사과를 이 모터 박스에게 이렇 집어 넣는 거죠 투하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아, 주스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모터를 돌려서 사과를 잘게 부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계의 사과를 하나씩 옮겨서 집어넣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여기다가 사과를 투입하는데 사과를 손으로 들어서 하나하나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기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비효율적이지. 자, 기계의 속도를 맞추려면 사과를 큰 박스에 담아서 통째로 옮겨야만 하는게 빠르겠죠. 자,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장치 사이에 끼어서 속도 차이를,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자, 우리는 버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박스 사과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큰 박스 하나에 사과를 다 집어넣고 동시에, 투, 동시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 기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업무도 빨리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속도 차이가 많은 자, 이 기계 속도와 사과를 주입하는 이 속도. 자,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장비가 뭐다? 버퍼이다. 그 버퍼를 자, 이 그림에서는 큰 박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미료통 예시입니다. 주방에는 조미료를 대용량 포장으로부터 조금씩 열어놓은 조미료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을 미리 가져다 놓는 것을 뭐라고 해요? 캐시라 합니다. 캐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그림에 자, 조미료통이 있습니다. 조미료. 어, 뭐 땅콩 종류, 뭐 멸치, 뭐 고춧가루 등등의 대용량의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 우리 자주 먹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쓰고 있는 조미료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큰 통을 열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그마한 통에다가 자 얘를 담궈놓고 쓰면 일반 사용자는 이 통을 찾을 필요 없이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캐시라고 부른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컴퓨터의 구조는 자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자, 메모리가 있습니다. 즉 램이에요. 램램 램. 그런데 중앙처리 장치가 이 메모리를 액세스 가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억세스가 불가능하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포토샵, 파워포인트 자 이러한 기능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라 했습니까? 여기 메모리에 상주해야 된다고 라 했죠.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컴퓨터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라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음, 자이 속도 개선을 좀더 하기 위해서 CPU와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자또 다른 메모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이 메모리의 이름이 뭐예요? 네.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예요. 즉즉 음, c p u 하고 CPU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는데 CPU가 메모리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둬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올려놓게 되면 CPU가 메인 메모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실행시키면 결과가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는 주격 장치에는 램과 아, 롬이 있다고 라 이야기 했었고요자이 램은 또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되는 했어요 d 램 그리고 s 램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격 장치는 이 d 램을 얘기합니다 자이 s 램이 어디에 쓰여요 s 램이 바로 자,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는 S 램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맛집의 주방 자 병렬처리가 뭔지 좀 봅니다. 자 어느 맛집에 손님들이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문이 많아 음식을 주문하고 30분이 지나야만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더 채용하고 주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5분 정도면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더 빨라졌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병렬 처리란 병렬 처리란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음,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 내가 한달 동안 한달 동안 휴대폰 쓴 양을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서 이거를 모든 한달 동안의 처리 양 데이터를 모아 놨다가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한 시스템을 일괄 처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이 처리하는 이 과정 데이터를 모으는 이 과정 이것을 무한놨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속도는 더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당연한 거죠. <웃음> 자 병렬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CPU에 코어를 두 개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듀얼 코어 자 듀얼 복수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자 병렬 처리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러 시스템도 컴퓨팅 사고의 사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